다. <목소리도> 500m. Yeah, <웃음> 진짜 나쁜 남친5 5 0 0 m 5km. 5 5km. 5km. 5km. 5km. k m 5km. 5km. 5km. 5km. e k m 5km. 5km. 5km. 리 k m 5 m 5km. 리 k m 5km. 5 k k m <목소리> 하지만 진짜 그 한국에서 스트리트 많이 예뻐 and comfortable to walking in 베트남 이렇게 없어. 너베트남에서 리플라이 달못 하라고 그래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지 그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? 브여기서 여기 북스토어네. Yeah. <목소리가> <it's so> <목소리가> 야 저기 옐로우 빌딩 보여? 어 맞다 맞다 맞다 어 뚝뚝하네. 아 신난다. 이따 더 빨리 먹으러 가자아패드랑 <웃음> 음식 어, 진짜 먹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다도 음식 맛있다. 하지만 내가 더 패드라 사람입니다. 상놈이 패드라 음식 좋지 맛있어. 많이 먹어. 리 끊. 앞에 도가시시아 이거. 아아도 많네. 그 생각보다도 한국 한국 사람, 패드라드라와 여기 숨겨져 있네 고기. Thank you. 1 0 1000ml, 1000ml, 0 0 0 m 0 0 0 0 m l 1000ml, m 0 0 0 1 0 0 0 후난 아, 이라들어 hỏi là mình có ăn được bò h n g b 여기 좀뒤아다 오케이, 아베트남나 베트남 포메이션 아, 이거 우리사 이거는 모든 파 이거 이거 바비큐 오케이, 이태에서 아... 5원이거이거 이 정도. 네, 네. 음, 이 정도. 이 정도. 자, 탱탱. 이이스도테이스도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도이도 똑같 아니 똑같네. 똑같아? 그래서 totally t h 나. 어 괜찮은데? 맛있다. In the s o u the center of the panorama. Then, the Tanang a s like the Tanang, t e n t e r o the soul. i n g to k e a p i t u r k e i u r e of the b n a a Yeah. Who is it? Let me. t a i s o n this o e t h o e o o t h e other one is a l i t t h e i o this I really n t l i e Korean. 그따, 그리다면서, 뭐. 우리 한국 사람 이거 뭐 먹어? Some people. 아, 진짜? 노래도 있어. 아, 이거 너무 좋아. 맛있어? 이거 맛있다 맛있어? 여있어맛있는데 따로 음. 뭐. 나. 어 나. 터진 진 나. 터진 나. 카페도 있고 알 터진 나. 터코 나. 터진 나. 터진 나. 터진 나. 터진 나. 터진 나. 터진 나. 터진 나. 터진 나. 터 나. 터진 나. 터 야너 <웃음> yeah. yeah, 진짜 거짓말 할래 아니 진짜 야유게미미 so, <웃음> no. 아, because uh, you everything is my fool 나 그냥 과먹만하 <놀미> 아이고 여러분 우리 이제 또빤미 먹어야 돼. 나안먹고 싶어. 미나 나 남자친구 먹고 싶어. 아 d o n 아이빤미더 먹어? 아 진짜? 제도먹슬 진짜? Seriously? Are you kidding me? h e 헤죠 그냥 걸었죠? 자냥 커피 먹자 여기있 boring. t e t o d a y 지 응. 밤미 투어. <웃음> He already tell me 오늘 더 삭웨이 저녁도 먹어. 진짜 <웃음> 한국스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비엔드반음 라켓 나뭐 먹어 나사 없어? 잖아 a r e you t e a t it the s h i p e a n ti ya de Oh. e ban mi ya de 왜 이거 안 먹었어 드링크? 코코넛. 그만 나나 많이 먹었어. 어, 얘가 마지막 샀어, 아, vegetable 이 o n l 어? 포기 <고기 없죠>? 없어? 없어. <웃음> 그냥 이렇게 고기 없어? 음. 아 야제. 음, 이거 빵도 맛다 맞아. 하지만 맛있는데? 파 이거 미어아까 빵미 편 그럼 이거 아, one. 너무 네. 맛있다. 진짜? <목소리> 하나 줘봐. 이거 한국 s e 한국 y 한국 s e 한 s t y e 한국 s t e 한 s t e 한국 t e s t style. 한국 s t l